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외향적 A형에 이어서 오늘은 내양적 B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개그맨 유재석이 B형 남자라는 사실 자체가 혈액형 성격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라는 요지의 글이었어요 아마도 이 글을 쓰신 분은 B형 남자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확실히 개그맨 유재석 같은 분은 일반적인 B형 남자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분은 전혀 바람둥이 아니고요 오히려 젊었을 땐 못쓸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멋대로는 더욱 아니구요. 남 생각 안 하는 거 정반대예요. 배려심 좋기로 유명하죠. 이런 스타일이 비형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냥 그글 쓰신 분처럼 혈액형 이야기가 구라라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건 좀 <웃음> 재미가 없으니까 제 구라이론으로 해석해 보자면요 저는 그 열쇠를 유재석 이분이 방송 초기에 자신에 대해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카메라 울렁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번 고백하곤 했었죠 글쎄요 지금은 좀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외향적인 면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분은 원래 내향적인 비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 말고도 제가 내향적 비형으로 생각하는 분이 배우 양동근, 최강희 이런 분들이 있고요. 지난 영상에 외향적인 A형이 일반적인 A형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별로 소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향적 비형도 일반적인 비형의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양적 비용은 제멋대로라는 말과는 별로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일반적인 비용에 대한 편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내양적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편견은 매우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멋대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주로 O형과 A형의 공감대 형성에 의해 생겨납니다. 그나마 소수파인 AB형이 B형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편이죠. 먼저 O형의 생각. O형은 사실은 B형과는 기질적으로 잘 맞는 편이에요. 친해지기도 쉽고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친해지고 난 다음에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O형이 B형에 대해 이 친구 좀게임 플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습니 있습니다. 예 근데 오형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과 B형이 친하게 지낼 때 오형한테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다음 A형의 생각. A형은 B형에 대해서 오형처럼 배신감이 들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좀 친한 사이에서나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A형은 처음부터 B형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을 가능성이 커요. B형이 주의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면이 A형한테는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만남 초기 이미 몇 차례 작은 상처를 받은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아예 피해버리든가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포기하고 별 기대 안하고 살든가 그렇게 되는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혈액형 중에선 그나마 AB형이 B형을 이해해주는 편이죠. AB형은 B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B형과 공감하는 면도 있다고 봐야죠. AB형은 A형적인 면도 있지만 B형적인 면도 있거든요. 문제는 B형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거의 안한다는 거예요. B형이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은 사고나 행동에 일정한 틀이 없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틀이라는 건 O형이 본능적으로 타인을 동지와 적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A형이 관계를 구분짓거나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B형은 상대적으로 덜 하거나, 급...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영은 일단 타인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곤 해요. 일반적으로 비영에 대한 편견 중에 남 생각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그 편견과는 매우 다른 면이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입장을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비영이 그 사람의 생각에 집중했을 때 얘기입니다. 항상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비영이 전혀 이질적인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적 쉽게 친해지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면 때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사고가 유연하다는 거죠. 저는 비형의 핵심 본능으로 사고나 행동에 틀이 없다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꼽는데요. 그건 뭐냐면 만약 억지로 틀에 맞추려 하면 반발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면들 때문에 비형이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형의 내면에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대체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까지 는 일반적인 비형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외향적 비형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향적 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형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성향이 다른 혈액형 보다 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움직임과 호르몬이 타혈액형에 비해 좀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비형은 내면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이때 외향적인 비형이라면 자기 내면의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그보단 외부에 보이는 관심사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외향적이니까 관심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관심사에 따른 행동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이 들어와 브레이크가 걸릴 때까지 계속한다는 겁니다. 이런 충돌이 반복되면 아저 사람 진짜 제멋대로구나 왜 저렇게 남 생각을 안 하지? 라는 편견 혹은 평판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지만 내향적인 비형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내향적이면 관심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 그래서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 생각 뭐 이런 것에 흥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것과 놀기도 하고 그것을 되새김질 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짓다 합니다. 특히 비형이내향적이될 경우 별로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내면 변화에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만가지 감정과 생각 이런 거에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내향적인비형 역시 기분에 따라 행동이 변화하겠죠. 하지만 외부 세계에 접촉하는 빈도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때문에 외향적인 비용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혼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실제로 내향적인비용은 혼자 놀기의 귀재라고할수 있어요. 혼자서 잘 노는 대표적인 여력형은 애비형인데 내향적비용도 이들 못지않으면 심지어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도 잘 놀지만 사실 내향적 비용은 아주 다양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향적 비형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많고요. 사고가 매우 유연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타인의 시각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각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정된 사고를 강요하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모순적인 면이 있는 거죠. 사고가 유연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건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강요하면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보통 친해지면 자기 생각에 동조하기를 원하잖아요. 내향적 비용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고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일 뿐 아니라 어떨 땐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도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당사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게 뻔하잖아요. 그걸 내향적 비용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과는 무난 하게 지내면서도 좀 따분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사람을 좋아하죠. 예컨대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나 개성이 강한 사람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사실 내향적 비용은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강요나 잔소리를 거의 안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 만큼 상대가 자신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아주 질색을 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는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조용히 사라지거나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외향적 비형과는 다른 점이죠 인간관계를 맺는 스타일도 외향적 비형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외향적 비형은 오형처럼 직선적이고 단순하며 솔직한 편이죠 오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철저히 본인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들도 오형 못지않게 배신을 싫어합니다 다만 그 기준도 본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랑 친했던 상대가 어느 날부터 자기 스타일에 안 맞춰주면 그게 곧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양적 비형은 AB형처럼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방관자 스타일이 아주 많아요. 이들은 다양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체로 시니컬한 편이어서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마이페이스적인 면은 외향적 비형이 훨씬 더 티가 나지만 아웃사이더는 오히려 내양적 비형이 더 많죠. 이건 내양적 비형은 요즘 말로 아싸고 인싸가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양적 비형이 인싸라면 본인이 인싸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내양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은 낮은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이 타혈액형에 비해 강한 편이어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비형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죠. 직선적으로 생각을 드러내고 한마디로 대놓고 행동하거나 난 이런 놈이야 하고 아니면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자는 외향적 비형이 부자는 내향적 비형이 잘 쓰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건 의식적으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오형에 대한 편견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안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외향 상적 A형과 내양적 B형 이두 유형이 그동안 혈액형 구라계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지 다시 말해서 왜 내양적 A형과 외향적 B형이 A형과 B형의 대중적 이미지가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O형과 AB형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지는 O형과 AB형에 대한 두 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